안녕하세요 여러분 해결정구입니다 300만 스팀에 전례없는 동시접속자수 기록을 세운 배틀그라운드 게임이 핫한 만큼 최근 들어서 유저들의 많은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예상치도 못한 매우 빠른 성장 때문에 본인들이 감당조차 할수 없는 현재 배틀그라운드 이에 따라 아예 카카오 서버로 빤스런하는 사람도 어느정도 생길 만큼 최근 들어서 카카오 서버가 사실 블루홀의 큰 그림이었다는 등 재평가가 되고 있는 초창기 카카오 서버의 반응과는 약간 상반되는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본 서버의 배틀그라운드에 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최근 12월 20일 드디어 얼리엑세스의 껍질을 집어던지고 정식 출시를 한 배틀그라운드. 정식 출시인 만큼 UI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으로 게임의 전반적인 시스템을 갈아엎고 파크루 사막 맵까지 등장시켰죠. 이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배틀그라운드의 이런 1.0 패치를 매우 기대했었습니다. 특히 예전부터 공개되어 왔던 파크루를 추가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열렬한 환호를 받았었죠.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유저수는 블루홀에겐 너무나도 버거웠고 그 결과로 게임 속에선 솔져 세븐틴 직수 윈선, 트레이서를 볼수 있을 정도로 이게 오버워치인지 배틀그라운드인지 구분이 안되는 상태까지 와버렸죠. 더불어서 게임이 전체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많은 유저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비교적으로 그래도 교정거리가 짧고 건물과 건물 사이 파밍거리가 짧았던 에란 결과는 달리 미라마에서는 유저들이 기존의 맵과 비교해서는 매우 넓은 맵이며 규정거리와 사거리도 매우 넓어진 것 더불어 탄도화까지 변경이 되어버리니 비교적으로 파밍도 교전도 재미가 없다는 여론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막맵 등장 초기의 제작진 측에서는 새로운 맵의 유입을 위하여 강제적으로 사막맵 등장 확률을 올려놓았는데 이 점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른 것이죠. 이런 복합적인 요소들 때문에 최근의 배틀그라운드에는 꾸준하게 불만이 제기되어 왔으며 주변의 몇몇 사람들만 봐도 핵이 너무 많다 싶은 날에는 카카오 서버로 도망가는 등 재밌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현재 카카오 서버는 비록 최근에 스팀서버와 선 하나 찍어둔게 들통나서 난리가 났었지만 일명이1계정의 정책과 해외 i p 는 전부 차단하는 핵을 차단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서버도 클린하고 핵도 매우 적은 편이며 중국인까지 없다는 생각보다 엄청난 메리트로 인해서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핵을 피하고 이상한 중국인들을 피하는 클린한 것으로 인식이 바뀌고 있어 사실상 카카오와 배틀그라운드의 큰 그림이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다음 성인 아이디로만 플레이가 가능하지만 1월 중으로 카카오 서버에 15세 플레이도 오픈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오리지널 서버의 상태가 엉망이다 보니 카카오 서버가 이런 역할도 맡게 되나 봅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은 카카오 서버로 사람을 모으기 위해 일부러 본 서버에 있던 오류를 고치지 않고 있다는 음모론을 조심스레 제기해봅니다. <웃음> 물론 농담이고요.